태가 이리 와봐.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놨어. 이리 와봐. 어, 이리 와봐. 어? <웃음> 어구뻗구걔구 <웃음> 무서워 들 걔네들, 걔네들, 걔네들, 걔네이 걔네들, 걔네들,